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평부청 아나운서 심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어디를 왔냐면요. 북평역사박물관에서 특별 전시를 한다고 해서 제가 전시회를 보러 왔어요. 특별히 저희 노래에 관련한 전시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함께 어떤 전시인지 보러 가보시죠. 노래를 몇 가지 나누지 한번 볼까요? 했는데 음면 어땠었는데 요새는 내가 하는 말투랑 화장과 머리 옷 입는 것까지 다 짜증 나나봐 그건 네 생각이야 어 이거 그거 아니요? 자두의 대화 이건 딱 봐도 알죠? 정가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안 나오는 여자 저도 그런 여자이고 싶네요. <웃음> 중간은 대체 뭘까요? 와우! 노랫말로 쓰는 사랑의 여정 노랫말에 사용된 단어의 빈도순위 사랑! 진짜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고 이별할 때마다 노래로 위로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사랑 빼고는 진짜 말이 되지 않아요 <웃음> 여기는 완전 클럽이에요와 여기는 뭐지? 와, 이거 노래 들을 수 있는 건가봐요 아이가 들었나봐요 그 무게감 때문에 오락실에 가신거였는데 갑자기 세상이 렇게 슬픈 노래였나요 그게 이런 말 한마디로 그리고 노래 한마디로 진짜 마음의 위로가 되게 많이 되 에서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공감받고 위로받으면서 항상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시대상으로도 또 어떻게 가사들이 많이 변화가 됐는지 알아보고 정말 구성도 너무 알차게 돼 있어서 또 재밌게도 보고 예쁘게도 사진 찍고 즐겁게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노랫말 선율의 삶이 싫다 이 전시, 특별 전시가 저희 북평역사 박물관에서 올해까지만 하거든요. 12월 31일까지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들 빨리 서둘러서 여기 특별 전시, 북경하러 어, 놀러오세요.